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잡을까 <웃음> 초라클 적은 그날이지만 눈앞에선 우리의 거짓말은 어서 눈물래여봐 굳이 나는 포기할 순 없어 적지 않은 사랑으로 즐겨져 천천히 내 맘까지 실속 속에서 SHUT <laughs> u